실비 김치 먹을까 크림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바삭바삭 채우튀김 아삭아삭 피클도 준비했지 온상기 와 이렇게 매웠나 예전에 어떻게 먹었지 좋아요. 안녕하세요 호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! 실비김치로 만든 크림 김치볶음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그 다음에 바로 실비김치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촥 부어서 익혀주다가 그 위에 햄과 참치 딱 올리고 좀 볶아주다가 밥을 볶아가지고 모짜렐라 치즈를 먼저 여기다가 촥 채워주고 요 위에다가 뜨거운 크림을 촥 부어서 녹여 먹을 생각입니다 맛있겠죠? 그리고 함께 먹으면 맛있는 왕새우튀김도 준비를 해봤고 오이피클까지 아삭아삭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아까 실비김치 이렇게 자르다가 한입 먹었거든요 와 진짜 맵더라 옛날에 그거 어떻게 먹었냐 재밌다 여기 보면 모짜렐라 치즈가 아직 안 녹았잖아요. 그러니까 안 녹았다기보다 녹일랑 말랑이거든요. <웃음> 괜찮은데요. 약간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막 씹혀요.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엽떡 매운맛을 시켜서 그 국물을 밥 말아 먹는 느낌이거든요 그 정도 맵기인데 또 맛은 이시비김치가 젓갈 맛이 좀 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다의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? 어떻게 보면 좀 꼬리꼬리 할 수도 있는 그런 향이 막이 크림이랑 어우러져서 막 묘하게 되게 어울리네 뒤에서 맥박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저 원래는 그냥 크림 김치 볶음밥을 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편집자가 아! 그렇게 먹을 거면 안 된다 먹을 거면 무조건 꼭 실비 김치로 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실비 김치로 했거든요? 제가 잘못한 게 많군요 편집자에게 <웃음> 앞으로 잘 해줘야 되겠다 어, 어. 어! 크림 리필 아 참! 아니 크림을 저렇게 먹으면 안 느끼한가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 그 느끼한 맛을 느낄 틈이 없다. 느끼하잖아요. <웃음> 음.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